네 안녕하세요 미소부자 에마 미소의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우. 네 요즘 날씨가 좀 춥죠 그리고 갑자기 영하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져서 많이 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이라 네 감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독감 걸린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염화 미소에 네, 감사일기는 계속 되니깐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목 상태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좋고요 물을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놔야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 과연 어떤 주제일까요? 두구두구두두두두두두두두. 빠밤. 네, 오늘 주제는 약간 추상적인 주제로 네, 마음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마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있을지 과연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 영어와 일본어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학 공부도 될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모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가지 감사 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여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아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 감사합니다. 마음이 좋아 감사합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 감사합니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딴마음 먹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서로 얽혀있던 마음이 풀려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한국어로된 감사 표현 알아봤었고요. 혹시나 저에 대해서 어, 관련한 자기소개 영상 이렇게 레인카드 걸어놨으니까 궁금하시면은 보셔서 좀더 예, 영상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2, 3초 정도 이렇게 멈추는데 그 사이에 따라 읽으셔도 되고요,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면 섀도잉 같이 제가 말하자마자 바로 따라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제스처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위에 네임 카드에 걸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이번엔 영어로 된 10가지 마음에 대한 감사 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comfort. Thank you for not doing bad things. Thank you for giving your heart to your favorite person. Thank you for your heart. Thank you for doing whatever you want. Thank you through each other. Thank you for being a good hearted person. Thank you for being able to keep working. Thank you for the intertwined feelings. 네, 어떠셨나요? 영어로 표현한 열 가지 마음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음에 드셨다는 표현 또 마음을 또 표현을 했는데, 자, 요번엔 과연 무슨 표현일까요? 네, 일본어로 표현하는 10가지 마음에 대한 감사 표현이고요. 네, 제가 제일 자신있어 한 일본어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 心がリラックス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良くないことに心を置かな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好きな人に心を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心が良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音を話す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やりたいことを自由に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互いの心がと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来たてが嬉しい人だったの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他の心を抱くことなく、着実に行う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絡み合っていた心が… ここ 가라미야때 잇따 고꼬로가 돋게때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네 어떠셨나요 일본어로 표현을 10가지 마음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었구요 요요 네. 마음에 는 드셨나요 <웃음>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이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시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서 요즘 기쁘고요. 시청 시간도 많이 늘어나서 정말 기쁜 하루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네. 관심과 네. 애정이 가득 넘쳐서 매일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댓글도 환영이니까요 지첫 댓글 달아주신 분이 아직 <웃음> 이메일 주소로 아직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조언이나 다른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힘이 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제가 요즘 또 책을 쓰고 있으니까요 또 혹시나 완성이 되면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물, 마무리 멘트 하면서 마무리를 또 지어볼까요?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 보자 연마 미소는 계속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내일 또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아, 그리고 여마미술 100가지 감사 표현도 있으니까요. 네, 메인카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네 눌러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